그수원 네. 입 떡볶이랑 랑 아, 두 개. 저가 오늘 파이고그러니메일 테크인. 테크인하고 다시 이 밥먹고독고 독일 오피스하고오스하고일오하고 독일 오피스요하고 독일 오피스토하고, 독일 오 직원에서 1시간만 더잡 오겠다고 이걸로 보내고 또 2차절은 3차절을 이렇게 보내요 원래는 그냥 일단 보내다시스턴 물리용 성상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가봅시다 짜자 짜자 아반늘 고증 한번 끝내서 영화 볼게요 뭐 하나는, 하나는 더 가져올게 네한 마디 봅시다. 중심으로 간단하게 과자 도 먹으면서 작업을 해봅시다 하나 드셔보시죠 굉장히 독특하네 음, 맛있다. 자 그러면 내일을 위해서 퀸텍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서 점심 점으로 마들렌 너무 고맙게 도 마들렌을 사주셨어요 인텍스 도착. 이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남구나. 이마트가 서 채워놓고. 체크인을 해볼까요? 오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오케이. 우와, 에스파다. 자, 저는 속도 체크인카드 다 하고 잠깐 보고 있다가 이제 친구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미리 잡아놔서 야, 고맙다 그래 덕분에 이런데 오고자 서울은 올라오기좀 됐어 지난 날 네. 비슷한 시기 <웃음> 아니 그런게 아니라 <웃음> 아 강치는군요. 자, 아침으로 시 초코 샌드랑 조쫙우 어, 기기로 만드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해야죠. 오늘 아때 시상 테이블하고 요거는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우리 와. 와. 원래 효과 이렇거든요. 물을 퍼 올린들. 와. 괜찮밥 먹고. 응. 준비를 하고 응. 있습니다. 불편전한. 네, 좋습니다. 네 저기. 어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어. 어느 수? 이 정도면. 음. 음. 음. 어. 아마 석사 유치하 안내는 거이거 생산형 파란색, 유리 파란색 파와 여기 가무 좋은데 지고써아목소리가 <놀람> 네. 뭐, 혹시 <놀람> 유튜브에 나오거나 이가도고 써가지고 써가지고 어, 써 아, 가지 는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여기 탐 있고 막 그랬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진짜 맛있어, 이거 르벤쿠키 그니까 커피보다 비싸잖아요 <S> 아, <S> 오늘은 끝났다 이봐. 네, 두 개, 있어요? 네, 두 개, 세개있어거 네, 있어요? 네,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두 개, 세 자 숙소 보자. 아 씻고 와서 맥주 한 잔, 주한잔 하면서 응. 오징어랑 그리고 이거를 또 챙겨주셨어요. 우기 시리얼, 이 카라멜이더라고. 어, 여기 딱한덩더 있네. 신기하고만 선물용. 와 너무 맛있는데. 오늘찍가잘나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잘나 찍어 봐. 지역에 지운영 하고 있고요 권은전화기네전화도안받아을고갑다 와서 저녁은 본시들 정... 작업을 더미 해놓읍시다 갑시다 네. 음. 서울까지 다시 걸어가는 중아 힘들어 킥보드 타고 가봅시다 밥 먹으러 출발 안 돼? 어안돼 좋네 <웃음> 아뭐기다 어선포다 만나그네 이게 감정 동생이 사은나 음, 음, 뭐지? 네, <웃음> <내모도 많나? 웃음> 아 어, 나도 이거 시킬걸 나는 <목소리> 음. 나 몰라 이건 맞지 다박스아 깝혔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국민 <목소리도> <목소리도>